슬라임 랜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옛날에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 항상 힐링감을 주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번 함께 힐링의 세계로 한번 빠져보시죠 영상 보시기 전에 초대 따그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혹시 한글화가 되어 있으려나요 한번 볼까나 라라라라 오자 좋습니다 어 아, 근데 이 뭔가 부금 자체가 그냥 완전 너무 이 힐링감을 주는데 일단은 플레이어 데미지 아 요걸로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거군요 튜토리얼 뭐 오랜만이니까 한번 해볼까요 와우 야 부금은 동물의 숲 이겼다 <웃음> <웃음> 바쁜 하루를 보낸 페아트릭스는 슬라임 파다 첫편을 지나는 노을을 바라보면 서 당근 주스를 마시던 참이었어요 무지개 섬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네 원래 있던 섬에서부터 다른 섬으로 옮겨가는 느낌? 이야 야, 이쁘다 근데 너무 오랜만인데 몸이 좀 풀렸나요? 점프하기 시프트 달리기 오케이 빨아들이기 어? 아 옛날 기억 새록새록이야 슬라임 목장 어디야 여긴가? <웃음> 아직 벽이 없잖아 구매하기 그렇지 아 요느낌이지 요느낌이야 봉봉 그렇지 어 이거 남의 농장 보는거 좀 있으면 열릴건가본데 그죠 근데 이거 좀 특별한 스토리가 있으려나 슬라임 랜처도 옛날에 내가 할때는 완결이 안났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다가 완결난걸 저는 못봤죠 아무래도 어디보자 새로생긴 슬라임이 지금은 딱히 보이지 않아요 아 얘네들이 이 끙알을 싸야돼 여러분 응가응가를 싸야지 그걸 갖다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그런 거였거든? 그 다음 닭 그지 그지 그지 닭을 먹으면 끙아를 싸는 거지 말하자면 얘들아 뜯어먹어라 인간이 미안해 <웃음> 잠깐만 힐링 맞나 이거? 힐링 맞아? 그렇지 어 마켓으로 가서 돈으로 바꾸고 <웃음> 어, 10원 좋았다 어? 병아링... 병아링도 먹나? 잠깐. <웃음> 아 일단은 줘볼까? 너 병아링도 먹는 그런 무자비한 슬라임이니? 너이 녀석? 아니구나 너 기본적인 슬라임으로서의 어떤 양심은 있구나 일단 안 잡아먹으니까 같이 넣어둘게요 일단 내가 나중에 뭘 짓든 말든 해야 되니까 돈벌수 있는 방법 뭐 없나 다른거 너도 이리와 어 그렇지 너도 이리와 캐치 <웃음> 그동안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얘들아 이 형아가 발로란트에서 에임을 연마해왔어 앞으로 너희들을 놓치는 일은 없단다 어우 근데 붉은 미쳤죠 여러분 와우 모카 슬라임 좋았다리 다잡아 얘들아 아다다다다다 와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건 뭘까? 아 이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저런 액체는 나중에 <웃음> 알아서 걸러 알아서 걸러 알아서 걸러 알아서 걸르고 어 미안 미안 아 뭐야 아 밸브에 끼워서 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어 잠깐만 제 끼워가자 그러면 마지막에 제까지 끼워가 한 번에 일을 하자고요 여러분들 그냥 한 번에 그냥 최대 효율로 이야 까, 까득 채웠다 여러분 그이 까득 채 왔다 여러분 잠깐 모른 척해 잠깐 못본 척해 제가 어떤 앤지 모르니까 잠깐 못본 척해 어 근데 나의 어떤 스위트 홈이 여러분 굉장히 넓어진 느낌이랄까 초반부터 맞죠 전작에 비해 얘들아 같이 살 준비됐니 이 아이들과 함께 말이야 이거 맞나 싶긴 한데 기다려봐 자그 다음에 너는 일로와봐 너는 내가 먹어주고 여기는 이제 토깽이들 어 잠깐만 점프력이 심상치 않은데? 어 아니야 아니, 괜찮아 아직 괜찮은 듯 근데 너는 어 그렇지 내려오게 하고 얘들아 이걸 일단 먹어 니네가 뭘 싸야지 내가 뭘 그지? 돈을 벌든 말든 하니까 말이야 얘들아 너네도 이거 먹어 먹으렴 그렇지 음, 그렇지 근데 이거를 걸러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네 어? 이러면 곤란한데 플로트만 얘들아 플로트만 아 얘들아 그렇지 그렇게 모여있으면 얼마 편해 어? 안 먹었네? 너네한테 당근을 줬어야 되는 거구나 아니 난 당근이 조금 더 뭔가 싸보이길래 아니 이게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어쩔 수 없이 얘네를 더 먹여야겠다 먹고 살지렴 <웃음> 이 에임 뭐지? 멀리서 쏘면 더 주고 그런 거 없나? 슬라임 가두리 정원 정원을 해야 되나 닭을 해야 되나 정원 구매 작동시키려면 이악악 아악! 아악! 정원 관리기계에 과일이나 채소를 넣어 야 먹지 말아봐 스탑 그렇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너 뭐야 여기 우리 집이야 건방 아 이런 건방진 슬라임 이런 통통이 슬라임 귀여우면 다야? 귀여우면 다냐고 응 음, 다야 이거 오히려 근데 공략법으로 따지면은 여러분 아 이거 왜 힐링하러와서 공략하고 있니 어! 어 얘네 잠깐만 얘네 어라 얘네 아아아 아, 아, 모르고 쐈어 아 잡아야 되는데 모르고 쐈다 모았다 어다 모았다 다 모았다 어내 거란다 어어어어 어, 어, 어, 쟤네 어떻게 도와주더라? 아, 얘네 물 쏘는 거였는데? 나 지금 물총이 없어가지고 얘들아 미안 외면 좀 할게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아! 내가 구했어! 내가 구했어 얘들아 이 녀석들! 안돼! 저 야광은 내거야 저리! 저리, 저리, 가! 저리, 가 임마! 길이 안와? 너네 수동으로, 수동으로 처리한다 너희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죽어 어 물에 빠지면 얘네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일로와 다 처리했다 사건 해결 <웃음> 얘들아 평화를 지켜줬으니 이제는 납세의 시간이야 <웃음> 이게 웬 이게 웬 횡재니 어? 정제소? 이런게 있네 또? 어 저거 뭐야 막 나오고 있네 얘네아 고양이다. 일단 근데 차례라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게 너무 한꺼번에 할라 그러면 체한다고어 교배했어 그새. 헤이. 얘들아 세금을 많이 준비해놨구나. 얘들아. 오 우리 착한 얘, 우리 착한 아이들. 세금을 많이 준비해놨네. 오케이 오케이. 와. 야맵 전작에 비해서 훨씬 커진 것 같은데요? 야, 너무 커졌는데 이거 뭐야 이거 에 뭐야 너무 커진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 우리 집이 진짜 커 그래갖고 멀리서도 잘 보여 자 여러분 보석 다 모았다 어, 풀 충전했다 비록 당근은 못 모았어요 당근 근데 하나 심어야겠다 이거 판 다음에 당근밭도 하나 만들어놔야겠네 요 여러분 그죠 우와 뭐야 이 예쁨 어, 너무 예쁜데 정말 잊고 있었던 게임이다 진짜 너무 좋다 아 640원 좋았다 일단은 얘네 배고프구나 야 얘네 굶주렸다 이거 줘야겠다 하나만 남겨봐 일단 하나만 남기고 여기는 슬라임 가두리 하나 구매하고 얘네들 넣고 얘네는 밥이 뭐지 근데 큰일났네 여러분 경영에 지금 차질을 겪고 있는데요 야, 얘네 어떡한담? 경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 야 배고파 하다가 얘네 이거 안 돼. 얘들아, 잠깐만 좀 봐줘라. 아, 얘, 예... 얘들아, 이거 아니야. 얘들아, 닌 뭐야? 갑자기 왜? 아니, 아 얘들아 정분났어 갑자기 얘네 미쳐가지고 지금 얘들아 아니야 얘들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얘들아 안돼 내가 너무 좀 욕심을 냈나 아니 초반에 얘네들의 수를 줄이고 이거 합성을 통해서 조금 더 비싼거를 파는게 더 나았을지도 뭔가 시작하자마자 아이 한 30명을 입양한 느낌인데 지금 아 이거 좀 잘못한 거 같은데? 어? 이거 이거 성광 차단 막 이걸 해줬어야 되는 다하 우리 야광이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요 없어요